그래. 아빠 좀비 j 장좀 하고 좀비 y 장좀좀 o r r 비 i 비 좀비 좀자 저기 가자. 저미 가자. 저 가자. 저기 가자. 저기 가자. 저기 가자. 저기 좀비 좀기가기 가자. 좀기좀자 좀비 가자. 저기 자 정비야, 잡았다! 정비! 정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? 지긋지긋! 제삭, 제삭! 정비! 아! 칠컷! <웃음>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아빠! 칠칠! 어디갔어 칠칠아? 칠 아, 정 아, 아. 아! 좀비가 되버린 아빠를 마음 아프지만 꽃으로 내리쳐야만 했던 두 아이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. 짬바벅질? 네. 응? 바벅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, 가위바위보. 가위바보 가위바위보. 아, 니 잘라. 가위바위보. 아빠 이겼어, 둘이. 둘이, 둘이 가위 둘이, 둘나가위바위 아이, 바이, 보 아, 아, 아, 아, 다 들어가, 아, 아, 아, 아, 아, Thank you.